그럼 뭔가를 하나 켜놔가지고 띄껍니다시바좀 손비한테 걸렸다 뛰어라 걷지 말고 뛰어라 너는 오버레이 게. 좀 안되게 하면 안되냐 오버레이? 어. 무슨 오버레이? 디스코드 디... 됐다 응 오버레이 거가지고, 니 네, 오이 들어왔나? 어, 들어왔다, 이미. 그렇네. t p c 거가 그냥? 음, 뭐, 그래도 상관없... T. 으, 응. 오, <웃음> 어, 왔나? 뭐. 어. 어. 오 한마 가질래? 어? 오, 오 한마를 가져라. 왠지 이렇게 만들었냐, 니밥 네 먹을 때와 음, 주변에서 잘 재력해가지고 만들고 있... 음. 음 이것도 음. 일단은 천또 가지 어 버려가지고 음, 공지를 하나 만들고또탈 것도 있고 이공 좋았어 오감마도고 아니 그거, 뭐지, 소방차 하나 있거든. 어. 그것만 부수지 마라. 그건 내 갖고 싶다. 소, 음. 동글게, 동글게, 동글게, 빙글빙글, 아 돌아가 춤을 춥시다, 나이스. 투명 조졌다. <웃음> 어? 전등을 주잖아. 오, 한 말도 이고서. 고개를 들어요. 랄랄라, 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웃음> 빼라 여기 노말 모드다. 어쩐지 투명색이 있더라. 쩐지 투명색이가 있다. 적어도 산성 없으면 됐다. 산성 없으면은 정면길로 다 오아마도 있겠다. 지막 투명 하나 잡겠다고 HP를 몇십퍼센트 까먹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차더라 개다 돈보기는딱좋안걸야 혹시 니 전등 가질래 하나도 주워 손전등 네치층만안 들고 있었나 <웃음> 어. 우리 집은 2층도 있다 오. 야 전등 하나 가질래? 아 아니요 네. 전등 많아요 많나? 근데 그게 필요하다 지금 뭐 천장 천장 만들려면 은 천사가 여기 오암마로 나무를 부숴면 되는 거고 뭐 통할 것 같지 않은데 잠깐만 저 안에 좀더 돌아다닐게 음 아마 돌다가 뒤질 것 같긴 한데 다시 지금 나무 케이귀찮아서 그거 하고 있다 시트개 네. 쓰고 있다 나무 케이가 너무 싫다 좋, 좋다 좋다 들어 들어 들어 빨빨다 들어 오막 깜짝이야. 더 죽여. 야, 전등 비쳐봐봐 아니면 요한을 데리고 오든지. 야, 죽었지. TP가 12%다. 야, 문 닫아. 폐색이다. 문 닫아. 아색이다 <웃음> 야, 문 닫아. 아, 일단 토마토라도 먹어야겠다. 저, 저. 아, 야, 감염, 감염도 54. 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다 그분 된다 아갈것 같다 조만간에 갈것 같다 자살을 하는 건 어때? 자살해도 그건뭐 그래 네가 여기로 티키만 해주면 자살해도 상관겠지 <웃음> 잠깐만. 야 집만, 아. 야집 여기까지만 만들고 이 이상은 재 모아. 서 너무 잘 만들어 놔도재다 아, <웃음> 그냥 별장 만들고 싶어 우리만에한한3층3층집 만들어 몰래나. <웃음> 야, 근데 이거. 응. 가방도. 치트 가방이? 아니. 지아 그거 그... 옛날에 썼던 그거 다 뺐다. 에드온. 아 그냥 스킨만 있는 거인가 그럼? 아, 아 엘리스 백인다 그냥. 엘리트 백? 어 엘리스 엘리스나 엘리트나. 아니야 달라 일단 저는 자살 좀하겠습니다네 자살 하십시오 단하기 다음 생에 봅시다. 이거은 어디인가? 아 낯만 낮에.. 낮에 부활했으면 저기 좀 탈러 가보는건데 아 지금이 밤이라는데 너무 슬프고.. 그렇지.. 낮만 되면 돌아다닙시다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링가링. 자라, 자라, 자자짜 자라, 자라, 자라, 자 어, 자변자다자니 자라, 자라, 가아그라고라 스킬 스킬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도어가 몇번이지 282개 오충한 별장 철썩 철썩 철썩 철썩 철썩 철썩 철썩 좀미 때가리를 주먹으로 조 줘야 돼 78포짜리 음료를 줘. 오. 햄 먹. <웃음> 면주먹보다 낫겠죠? 빽기똑 들어, 똑똑빽기 빼기. 지금 최초로 3층 집 짓고 있다. 어. 빽. 빼. 일단은 자그마한 해변가를 다 털었고 도로 따라서 이제 저 다른 마을걸어는니뭐 원톤도 확실히 예전보다 좀더 쾌적해진 것 같고 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날이 밝아져야 좀더 제대로 체감할 수 있을 것같아니 우리 집 왈왈이 뒤통수 치는 게최고 응. 그나마의 단점이란 또 다른 애들은 언제 올까? 왜 이렇게 플래시라이트가 많이 그러기에 아, 기는 새끼는 상대 안 하고 싶다. 진짜. 제발. 그져 기는 새끼만큼은 상대 안 하고 싶다. 심지어 백포 출혈 걸리니까. 이리 숨소리가 잘 들리네 마이크를 바꿔서 <웃음> 음, 마이크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런 음. 아 근데 원래 말... 숨소리 말... 세다 오 날이 밝아온다 우충한 별장 별장이 맞아요. 어디서 잡는다 보면 안다 여명이 밝아 싸우십시오. 전사들이 이명이 밝았습니다. 전사들이요.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그냥 빌라를 만들까? 3층짜리. 빌라 만들어서 으다 쓰려고? 글쎄요. 어디다 쓸 리는 있겠지. 아... 마지막 층이다 그럼 음, 이거 네 길을 해오씨균도 같이 있네 꺼져라 나무를엑서사이즈 찍었다고 너의 인날 붙어올수 없어 어이 어이 어이 됐어 덕이지 어디 있어 공항이 있지아나 어, 지금 공항 아닌데 지금 딱 거기서 그것 좀 사다 좀 들고 나 먹을 것좀 들고 와줘 먹을 게 없다 백포 딸리가 없다 <웃음> 그렇군 그러면 나이스 찰썩 찰썩 대신에 뭐 테이프나 풀같은건 ㅎ ㅎ ㅎ ㅎ ㅎ 데곧 인벤토리가 ㅎ ㅎ 것같은 ㅎ ㅎ ㅎ ㅎ ㅎ 이 ㅎ ㅎ 링 ㅎ ㅎ ㅎ ㅎ ㅎ ㅎ 아 뛰는 새끼가 있을 줄은 몰랐다 안돼! 오지마 이 새끼야 안돼! 오지마 개체랄 됐다 안온다 3층에서 떨어져도 됐나? 뭐야 <웃음> 무슨 소린데? 또하 있어 3층은 아니고. 준비, 준비, 아, 아, 진짜, 집 하나 털겠다고 몇 번에 도는 거야, 이게.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얘, 스케일이 장난 아닌데, 우리 지 <웃음> 어우, 이거 얼마나 지어놓은 거야. 근데 그거 불 붙으면 다 타지 않나? 어, 불 붙이면 안 되지. 룽가룽가룽. 가서 마무리 짓고 올게, 공사 뭐야, 나한테 언제 엘리스 팩이 추가 초과... 당신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엘리스 팩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지 그건 모르겠다 군지역을 턴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웃음> 신학이 선택받은 게 분명해. 오, 오. 또 와씨. 아 자비를 왜 하필 또나오까 <웃음> 아, 이 저건 부이면안 되잖아요. 하고다 만들었다지. 1불 좀비 새끼 죽으면 터지는데 해본 물품에 하나도 없는 상황 바로 골로 가는데 응, 린 가린, 어린어린 씨발 대갈 어. 오 잡았다 요놈. 히동수 후레카이 닛테스. 오라고. 와시바. 후레카이. 오오 나라 카타나나라 그르바라 아이애루와 유아지 응? 어디 과자가 있다 오오 무려 80%짜리 과자를 주었다응모아 뭔 소리야? 우리 집 방에 고객님께서 쳐들어오셨다 그래, 그래서 쫓아냈다 일단 상장에 쓸모없는 아이템 몇 개를 갈아버려가지고 뭐 좀만들어야 치료용 아이템 주가 그리어 아니 방금 만들었다 길튼자집 지었다 아직 지었나 거의다 음, 나중에 그거 할때 써야 될 거. 오 멀쩡한 자동차 오. 동그나 됐어 집 다지었어 오실라 아불 좀비다 또 제발 어 뭐야 긴새끼가 있어 어디서 모르는 전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네. 네. 음. 네. 음. 네. 구.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이... 네. 뭐, 그렇단다. 예. 네. 성뭔가 제가. 제 헤드. 높게. <웃음> 아, 아. 아, 진짜. 여기 어디서 하나도 데스포츠샷이라서 나왔어요. 게임. <웃음> <놔둬던 거. 웃음>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길래? <웃음> 보여줄게? 길잘 <웃음> <개> 만들었다. <웃음> <웃음> 고정나 <웃음> <웃음> 이거 텔레포트 해도 되나? 어, 응. 해도 된다. 오 응? <웃음> 모텔 하우스. 아예 <웃음> 어. 맞은편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놔라. <웃음> 아이뭐이 침대. 아, 와, <웃음> 모텔 하우스다. 와. 어떻습니까? 방 하나 드릴까요? 오. 아주 좋아 보이는군. <웃음> 방 하나 드릴까요? 와. 네 하나 받으면 좋겠습니다. 야야 야, 옥상은 그냥 옥상인? 어, 4층. 총몇 층짜리고 이거? 4층짜리 옥상 폰. 옥상 퍼는 4층이지. 어 대단하군요. <웃음> 302, 301호, 이걸 가지겠습니다. 301호를 가지겠습니다. <웃음> 가지십시오. 그럼, 뭐, 방문패 같은 거 따로 붙여놔야, <웃음> 아야, 아, 꼴잖아 이럴 땐, 철조가리 두 개를 쓰면, 뭘, 그냥. 자, 이제, 아까 F2. 못했던, 털어버리기, 다시. 쉬. 안 갔다 좀. 에, 반난 시카르 되지 꺼져라. 죽어라. 침대도 만들어야겠다. <웃음> 야, 뭐, 테이프나 풀 같은 거 필요하나? 응? 테이프나 풀 같은 거 필요하나? 좀 많이 들고 있다. 진짜? 많이, 그렇게 많은 것같지는 않은데, 뭐, 일단 들고 있다. <웃음> 오픈 도도 294번 네개 내가 아까 301호 가지가 또 없거든 응니 집은 301호입니다 음뭐 상자 같은 것도 있어야 지 않겠나 상자 어 그럴까요 상자하고 침대하고 그런 건 있어야 할것 같아 싱크대는 <웃음> 그거는 너무 떡 똑... 오케이 오케이 a 그런 건 1층에 공룡으로 만들면 돼. 그럴까? 그런 건 1층에다가 공룡으로 만들면 돼. 게스트 하우스인데, 그러면, 그냥. 모텔에서 바꿔야 된다고. 그럴까? 그럼 될걸? 아마고 일단은 내가 가지고 온것도 떨궂어도 되겠나? 응 야채는 이거 심어야겠다 비로 만들 밧줄도 있다 그러지. 아니다 야 거기 화장실이 있다 다시 치워라 <웃음> WC WC 여기 화장실이라고 괜찮다 <웃음> 똥사고 있는거 <웃음> 잠깐만 진짜 토일레 있는지 볼까 싱크대는 있을건데 음. 2252번 나와 임마 거기서 똥 싸지 말란 말이야 아이템이나 씌워라 다시 저기 앞을 타고 오겠다. 뭐야? 저건 내 왈왈이가 있잖아. 오, okay. oh, 저 안쪽에 도망쳐가는 이 그래 그거를 하나 찾아볼까뭐 사물함 아 진짜 긴 새끼 정리하는 거 진짜 귀찮네 됐다 호텔은 다 만들었다